본관은 베테랑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 네? 장갑차나 탱크가 그게 그거라고요? 어? 얼른 사과해요 프로의 전투를 감상하도록 작전 계시다 시야를 차단하겠어 핫! 타깃 발견 어딜? 거기냐? 이얍! 중추성이다. 한, 한, 삼, 한, 삼, 시야를 차차. 한, 한, 노병 이야 죽지 않아 하림언니는 착하고 친절하다. 사장님과도 분명 금방 친해지겠지. 그런데 나는... 나만 하림언니 없어. 흑흑흑